미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시그니처 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아주 심플한 디자인으로 누구든지 쉽게 이지니팅이 가능합니다. 어, 나무 꼭대기 부분부터 라인을 잡아서 쭉쭉쭉쭉쭉 늘려주다가 아랫부분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여서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컬러를 바꾸어서 나무 기둥 부분과 받침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끈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두 손가락에 안쪽에서부터 한 번, 두 번을 감아서 이렇게 세 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세 줄을 오른손으로 가지런히 모아준 다음, 물레와 받침대 사이에 실을 껴서 물레에 실을 걸어줍니다. 받침대에 우리 잘 모아둔 고리를 올려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뜨개를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짧은뜨기 6번을 해주겠습니다.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걸어준 다음에, 데리고 나오는 거는 바늘에 실을 걸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슬을 두 번을 만들어주시고요. 바로 짧은뜨기 여섯 번을 이 고리에다가 해줄 거예요. 자,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안쪽으로 감아서 두 개를 다 빼는 게 짧은뜨기 한 번을 뜬 건데요. 이때 예쁘게 만드는 팁은요. 들어가서 걸어서 데리고 나온 이 부분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 모양이 예쁘게 잡힙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붙여서 들어가주면 굉장히 예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번의 짧은뜨기를 고리에다가 해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직물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 이렇게 짧은 끈 있는 쪽 있죠? 여기서 안쪽 끈, 지금 끈이 두 줄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나는 이렇게 코 있는, 코가 있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끈이 들어갑니다. 안쪽 끈 먼저 잡아주고 당기면 바깥쪽 끈이 사라지는데요. 이 다음에 다시 한번더 짧은 쪽 끈을 쭉 당겨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매단마다 빼뜨기 기둥코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최대한 짱짱하게 빼뜨기를 해준 다음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둥코를 하나 세워줬습니다. 자, 2단은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을 반복해줄 건데요. 이제부터는 각각의 코, 지금 보시면 각각의 코에다가 뜨개질을 해줄 거예요. 들어가서 똑같이 실 걸어 뺀 다음 감아서 하나 늘려뜨기는 코에 한 번, 그리고 또한번두 번을 떠주는 게 늘려뜨기예요. 이걸 반복할 거니까 다시 한 번, 두번 한번두번 번. 이렇게 떠주면 총 9코의 9코의 코가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에 빼뜨기 기둥코 했던 건 코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칠 거고요. 뜨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문을 다시 닫아줍니다. 이제 바로 3단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기둥코를 잘 세워주신 다음 이번에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한번 짧은뜨기 한번눌려뜨기한 번을 반복해줍니다. 한번한번두번 한 번, 번. 같은 코에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한번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12개의 코가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단의 빼뜨기, 기둥코 했던 건문 닫고 문연 거니까 여기에는 뜨지 않습니다. 첫 번째 코에 다시 한번더 빼뜨기를 엉뚱하게 해주시면 되시고 다음 땀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둥코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4단 넘어가겠습니다.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한번 짧은뜨기 한번 짧은뜨기 한번 늘려뜨기 한 번을 반복할 건데요. 하나 하나 하나 둘 이거를 세번 패턴 반복을 해줍니다. 둘 셋까지 뜨고 그 다음에 네번째 코에는 두번 다시, 다음 코에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둘, 다시, 하나, 하나, 하나, 둘. 이렇게까지 떠주면 4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15개의 코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빼뜨기 기둥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문을 닫아 줍니다. 5단은 늘림 없이 각각의 코에 15번의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각각의 코에 그냥 한 번씩 뜨개질을 해 줍니다. 둘셋넷 다섯 6, 7, 8, 9, 10, 11, 12, 13, 14, 15번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트리 부분이 조금 더 라인이 정사지게에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모양을 조금 이렇게 만져주면서 만져주면서 뜨개를 해주시면 훨씬 더 모양이 예쁘게 잡힐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전단에 빼뜨기 기둥 코는 코로 세지 않기 때문에 뜨개질 을 해주지 않고 다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6단입니다. 기둥을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각각의 코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두 번을 세번 반복해 줄 거예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리고 두번 다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두번 다시 한 번, 한번한번한번두번 한 번, 한 번, 번.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개질을 해 주면 총 18코의 코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코에 빼뜨기를 해 줍니다. 이제 7단부터 10단까지는 늘림이 없이 각각의 코에 18번의 짧은뜨기를 해줄 텐데요 먼저 기둥코를 세우고 7단 들어갑니다 하나 둘 이게 이제 나무의 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둘레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코에 어, 뜨개질을 하나씩 코마다 해줄 건데 어, 늘림이 없다고 해서 힘을 줘서 떠버리면 모양이 예쁘게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 전에서처럼 똑같이 여유있게 일정하게 뜨개질을 해줍니다. 18번을 이렇게 다 떠주었더니 7단이 끝났습니다. 빼뜨기, 기둥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제 바로 8단 들어가겠습니다. 기둥을 하나를 세우고요. 각각의 코에 첫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 번씩 해줍니다. 세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고 기둥코를 세우고 다시 9단 지금 총 4단 중에 우리 세번째 단 늘림없이 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는게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익숙하신 분은 물론 괜찮겠지만 그러면 저는 단마다 뜨개질을 하고 나서 빼뜨기까지 해준 다음에 항상 모양을 이렇게 조금씩 만져서 잡아준 후에 좀 다시 뜨개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뜨고자 뜨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었고 모양이 요거에 따라서 맞춰서 예쁘게 떠졌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1 2 3 4 5 6 7 8 9 마지막 10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늘림은 없어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 줍니다. 총 18코고요. 네. 다섯. 여섯. 18개까지 해줍니다.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기둥코를 세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늘어날 때까지 늘어나서 나무 모양은 이렇게 잘 잡혔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줄이려고 해요. 여기가 이렇게 딱, 딱 줄어들 건데요. 그 부분은 11단입니다. 각각의 코에 줄여뜨기를 9번을 하래요. 두 코가 하나로 합쳐지는 건데요. 자, 먼저 첫 코에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나온 다음 다시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나오면 바늘에 세 개의 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빼주는 게두 코가 한 코로 합쳐진 모습입니다. 이때 너무 힘을 주면 구멍이 뽕뽕뽕뽕 생길 수도 있으니 적당히 여유를 준후 줄여뜨기를 해줍니다. 총 18코였기 때문에 2개씩 줄이면 총 9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서 마찬가지로 모양은 좀 이렇게 잡아주실 거고요. 두 개씩 잘 모아줍니다. <웃음> 마찬가지로 첫 코에 빼뜨기까지 해준 모습인데요. 자, 어느 정도 형태와 모양은 지금 잘 잡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솜을 넣어줄게요. 솜은 조금씩 여유 있게 채워주시고요. 음, 어떤 분은 그냥 집에 남는 비닐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천 이런 거 남는 거를 좀 채워주셨던 분도 계셨어요. 솜이 없다면 그런 방법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패브릭 양이 조금은 땅땅하게 떠지는 편이기 때문에 형태감은 그렇게 솜을 많이 넣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솜을 이렇게 채워주셨다면 모양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2단으로 넘어가줍니다. 기둥을 하나를 세워주시고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한번 줄여뜨기 한번을 해줍니다. 짧은뜨기 한번 다음 코는 줄여뜨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은 여유있게 다시 짧은뜨기 한번 다음은 줄여뜨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줄여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실컬러가 바뀌어 줍니다 자 줄여뜨기 를 하는데 우리 빼뜨기 부터 컬러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줄여뜨기 바로 직전 단계 니까 줄여뜨기 이렇게 나오고 또그 옆에 들어가서 실을 걸어 나온 다음에 원래는 요 색깔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빼뜨기 부터 색깔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뀔 컬러 그대로 실을 걸어 나줍니다 다음 이제. 이 부분은 풀리지 않도록 살짝 묶어서 그대로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잘 묶었으면 안쪽에 이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여유 있게 초록색 실을 잘랐어요. 이제 초록색 실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자른 후에 이끈 그대로 곰이랑 같이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이 다음 이제 다시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걸어 주면 빼뜨기 컬러부터가 초콜릿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기둥을 하나씩 아, 기둥을 하나를 세워 주시고요. 이제 나무의 기둥 부분 바로 들어갈 건데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여섯 번을 해줍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기둥을 뜰 때는 나무를 받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힘을 주어서 땅땅하게 떠주었습니다. 다시 첫 코에 빼뜨기를 해 주고요. 다시 한번더 기둥을 세워서 기둥코를 세워서 나무 기둥 부분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6번 해 줍니다. 다시 첫 코에 빼뜨기를 해 주면 어 이제 우리 나무 기둥까지 이렇게 모양이 잘 나온 거고요. 받침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둥 하나 세워주시고 각각의 코에 늘려뜨기를 6번 해줍니다. 두 번씩 뜨면 됩니다. 각각의 코에 그러면 총 12코의 코가 완성이 됩니다. 때도 조금은 힘을 주어서 저는 짱짱하게 떠주었습니다. 받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조금은 주어 뜨는 게잘서 있고 모양도 잘 잡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5단까지 완성을 해주셨으면 은 이제 바로 16단 들어가 볼 건데요. 기둥 바로 하나 세워주시고요.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번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을 반복해주겠습니다. 첫 코부터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코까지 짱짱하게 떠주셨으면 첫 코에 다시 빼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기둥을 세워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17단이에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한번을 6번, 총 하나하나 하나, 둘을 6번 반복해 주실 건데요. 바로 첫 코부터 들어갑니다. 하나 하나 둘 이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조금은 짱짱하게 뜨개질을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트리가 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뜨고 나서 우리 솜을 조금 더 채우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솜을 넣지 않아도 모양은 잘 잡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뜨기를 해줍니다. 패브릭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모양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둘까지 완성을 해주신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실을 한뼘 정도 여유 두고 자른 후 그대로 실을 뽑고요. 빼뜨기가 되어 있는 첫 코, 다음 코, 두 번째 코에 자른 실을 넣어준 다음 빼뜨기가 되어 있는 여기 반 코에 빼뜨기 코반 코에 실을 다시 넣어서 이렇게 코를 하나 성형을 해주었고요. 이제 안쪽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안쪽 부분에 실을,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실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잘 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실을 그냥 끊지 않고요. 어느 정도 어차피 바닥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까운 쪽으로 해서 숨겨준 다음에, 에공, 하늘을 걸어서 이렇게 숨겨준 다음에, 그냥 이 안으로 같이 집어넣어 주었어요. 이렇게 끈을 그리고 기둥 부분도 살짝 솜을 살짝 쿵 넣어서 잘 받쳐질 수 있도록 솜을 조금 더 채워 주었습니다. 자, 확실히 짱짱하게 떴더니 모양이 조금은 더 이렇게 잘... 잡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져주면 만져주는 대로 모양이나 형태감이 조금 더잘 잡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 트리를 완성하였습니다.